요즘? 아니, 아니, 요즘? 요즘 빨래 몇번 돌려요? 한번 한 눌렀어요. 한번이서 줘봐. <웃음> 좋겠다. 좋겠다, 한 번에 두번 늘어서. 아, 또될 거야. 그치? 오늘 사람 되게 많다, 진짜. 오. 진짜 많아. 대박. <웃음> 어디 가요? 요 <웃음> 아, 네, 감사합니다, 좋은 정보. 네,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네. 상담 중. 아, 여기 되게 마음에 드시나봐요, 이 사진. <웃음> 제 최애 사진이에요. 에, 에, 최애 사진이에요. 네, 최애 사진이에요? 되게 마음에 드시나봐요. 네. 여기도 있는데. 네, 네. 다른 사진. 보정하신 거예요? 어, 안아줘 보정 안 하나 하죠? 어, 네, 네. 하나도 안 했어? 아, 그럼요. 진짜? 하나도 아니에요. 아, 뭐야? 아, 보정 아니, 안, 안, 안 했어요? 진짜? 어. 이게 아, 몇 센치예요, 이거는? 이게 아마 10cm도 10cm도 10cm 될것 같아요. 10cm가? 20cm 될것같은데0 c m 가 대회용 그건데 야, 20cm 될것 같아. 아니, 아니야. 야, 이걸로 재본다.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. 아, 실질지 그래. 재볼 거야. <웃음> 야, 해볼게요, 야, 이걸로 몇, 이걸로 재요. 이걸로 과연, 몇 cm 몇 재본다. 몇에까인지가연몇 cm인지. 대용 물밑으고요 이거 한번 어. 이거 이거 한대 cm가 정해져 있는 걸좀 알고 있거든요. 아, 여기 있네. 네. 네. 네. 높이가 네. 네. 어 봐. 20cm 같다니까? 이 많죠? 내려와. 내려와. 야, 저거 20cm야. 봐봐. 아니, 봐봐. 20cm 맞아 봐봐. 자, 자 봐봐. 아니, 봐봐. 네. 모양, 아니, 봐봐. 봐봐 모양을 봐봐. 자, 자, 이렇게 이 모양 이게 아니고. 내용 아닌 자, 같아요. 이 모양 아니고. 이게 20cm가 될까요? 20cm가요? 20cm라니까. 누가 봐도 20cm야. 20cm네요. 봐봐. 20cm 맞지? 아, 갑자기 스트레스 받 <웃음> 네, 20cm 가 지우는. 아, 봐뭐 20cm라니까 말안 먹어. 사람은 맞아. 그래 딱 봐도 20cm야 내가 봤때 17cm인 것 같아요 아니야 저게 아니 모양이 딱 20cm야 아니 근 이때 키... 지금 몇 킬로 차이나요? 지금 이랑요 이때 4 6 k g 였어 진짜? 응. 맘에 드는데 다 저렇게 되면 이번 응. 할 걸? 6.2kg였어 6.2kg <웃음> 봐봐 이게 이때 피크야? 아 이때 찍? 전날 같은데? 이때보다 더 빠졌어요. 이때 수분, 수분 조절까지 해가지고, 이날. 엄청 나죠? 대박. 여기, 여기, 여기 체지방률도 한번 찍어주시고요. 대박. 네, 12.8. 보통 선수들은 어? 10% 떨어뜨리죠. 10% 밑으로 네, 이제, 완전 말리고. 네, 10% 떨어뜨리죠. 거기까지 못하겠더라고요. 그때 당락이었어 왜 당당해? <웃음> 얼굴이? 귀가 여기까지 나왔어 다시 한번 돌아가야죠 돌아갈 수 있습니까? 못 돌아갈 것요 영양제 한 30만원씩 먹어야 될것 같아요 왜? 홍삼 쓰러질 까같 어. 쓰러질 것 같아서? 지금 하면 쓰러지겠죠? 근데 이게 어. 뭐가 먹고 싶어 먹고 싶지 않나요? 저요? 네. 아, 빵이 진짜 까먹는데? 그 맛없는 빵이죠? 크로와상 아.. 체악이에요그 밍밍하고 아무것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. 건데 이거 크로와상 아무것도 안.. 아 근데 쭉해 줄게... 미미 이버 되게 좋아해. 아 그래요? 어, 야, 제일 근데... 좋아해. 아무 것도안 나는 거지. 소금만 백상품이에요. 보살 없어 거야. 근데 솔직히 난 그게 좀 싫긴 해요. 이렇게 내는 거. 네, 어? 응. 또 운동하면 약간 웃으면서 해야 돼, 운동할 때. 알지 응. 다음 주부터 진짜 식단도 할 거야. 저도요. 나, 나 오늘 운동하고 갈거 그래서. 아 진짜 할거 오늘 오늘 좀만 하고 걸려 왜냐면 어, 어, 어. 이번 주까지 열심히 먹고 열심히 먹을 것 같은 없잖아 그때 그럼 저 절대 운동할 때 완전 완전 그거 했어요? 아, 막 엄청 식단 딱 했어? 예 네. 식단이요? 진짜, 응. 진짜 없어요 맨날 먹는 게 고구마 야채 닭가슴살 두달 반? 그럼 시작점은 응. 그때 또 시작점이 달랐죠 근데 지금과의 시작점 그쵸 지금과. <웃음> 근데 처음 다이어트 스타트는 70kg부터 했어 진짜? 네. 그러면 그 시, 기간은? 70kg까지 갔을 때? 70kg에서 이때까지 빼는 거는 거의 6개월, 8개월 내고. 네? <웃음> 진짜? 네. 하나 더 나갔네 응. 그. 그때 진짜 이랬어 그러니까 완전 식단한 건딱두달반 정도? 나중에 야채도 좀 줄였어요 왜? 네, 수분 네. 때문에? 네. 사진 찍으려고? 근데 그게 좀 미스였어 왜? 대회 나갈 거 아니면 은 굳이 수분 조절할 필요가 될거같요 그치 그지 그치 너무 갑자기 훅가 그 전날 친구도 봤는데 그 전날 보이면 더 좋다고 그랬 이제 하면 훅 가? 너무 빠지고 너무 말리고 가서? 네. 그래 대회 나갈 것도 아닌데 그 다음날 거기서 느꼈지 아 수분 조절 아니라 해도 한 12시야 정 음. 이거 다 누울 거야? 뭐먹 거야? 이거 다 누울 거예요? 그거야 우리 모두의 거 <웃음> 피자맛 코어 닭. 야 코어 닭이래. 코어 닭. 허 닭. 야 이거 유통기한 지났다. 허닭누울 거냐. 언 4월 3일. 허닭 이거 누울 거냐. 3월 25일. 진짜 유냐 어. 근데 유통기한이 되게 짧다. 이거 탄지 오래된 건가? 미에 오래된 거니 오래된 거 같은데? 어떤 거? 아니야, 이거는 5월 14일이야, 그래도. 제 이거 제거예요 구경하는 중이에요. 뭐가 들었나, 네. 탄산수나 먹어야겠다. 안 얼었어요? 안 얼었지, 약간 넌지 얼마 안 됐어요. 에휴, 수업하러 가자. 아니, 안 했어. 어, 좀더 있자. 9시 딱 오케이, 딱 맞춰서 가자. 네. 9시 딱 와요. 누군데요, 마지막? 쉬는 시간에 빨리 가요. 나해서생각세요 그렇습니다. 저희가 <웃음>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을 때는 하고. 네, 네. 인생이 그래요. 좋은 건뭐 하고 싶니까? 맞아요. 오늘 진짜 다 운동 열심히 오셨다. 파이팅. 트레이너 몇 살부터 시작했어요? 저는 후회하십니까? 후회 <웃음> <웃음> 제일 많이 벌었을 때한달 얼마?